안녕 네, 지금 오웨어 마지막 공연 지금 이제 스케줄 하러 가고 있습니다 어... 이제 샵에서 나와서 가는 길인데 마지막이라 그런지 좀 기분이 싱숭생숭하네요 또 아무튼 이렇게 이동하는 차 안에서 또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우리 또 현장 가서 보자고요또 마지막이니까 우리 앨리스 얼른 봐요. 아니다, 짝이들이었지? 짝이들도 좀 이따 봐요. 안녕! 우리 될까? 내가 이 내가 날? 날 아! 제가 또 오늘 오늘 마지막 공연으로 이렇게 리허설 무대를 보여드리고 지금 대기 중에 있습니다 어.. 이게 사실 또 마지막이라는 게 굉장히 좀 아쉽기도 하고 또 굉장히 오묘한 감정이 드는데요 또 우리 짝이 우리 앨리스 여러분들이 또 마지막까지 이렇게 와주셔서 이렇게 또 같이 자리를 하는 거에 있어서 너무 즐거운 하루가 될것 같고 그리고 또 지금은 모르겠지만 뭔가 조금 이따 끝낼 때쯤이면 더 많은 감정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가 되면서 좀 아쉬운 마지막 저희 오네오 무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어,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우리 조금 있다 다시 만나자고요. 미니퀴즈의 정답은 열두 번입니다. 아 네. 네 안녕하세요 빅톤의 네, 세준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또오웨요 이제 마지막 공연을 이제 하러 지금 지금 아침부터 이제 스케줄을 하고 지금 샵에 다녀와서 수정을 받고 지금 가는 길입니다 네, 가는 길에 잠깐 이렇게 캠을 켰어요 제가 또 3회 공연이었는데 되게 평일에 한번 이제 저번주 수요일 그리고 주말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공연까지 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뭔가 오늘 마지막 공연이라고 하니까 조금은 많이 섭섭한 것 같아요 네. 왜냐면 준비를 그만큼 많이 했었고 그리고 왜냐면 첫 번째 공연 때는 너무 많이 떨었었고 해가지고 오늘은 가는 길이 떨리는 마음보다는 조금 아쉬운 마음이 조금 더 많이 큰 이제 출근길인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은웨어에서 라디오 하는 마지막 날이다. 뭔가 다른 날보면서이알다매일 같은 겨서 보면, 보면 이건 끝에 답이 나왔다. 이범을 통해 편사에 들어 표까지준비 하고 내네 시간대장으로 달려온 일로 위해 안실로 노력했던것같다 <목소리> 나는 한때 내가 이 세상에 살지길 바랬어 <웃음> 그만하세요안하요 <돼요>. 여러분, <웃음> 안가볼게요안녕히계세요 아, 바이바이! 네,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네, 수진세니다 오늘이 요이녕하요의녕하세요 안녕하세요. 요어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소극장은 이제 많이 와봤지만, 소극장이 실제로 무대를 쓰는 요처음이세요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다 이 무대에 올라와서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날에는 정말 많이 떨면서 어떻게 해야지 내가 조금 더저 저 뒷분 여기를 다 가득 메울 수 있을까? 라는 떨림이 멈추질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쉽게도 오늘 도 마지막 날이긴 해도 아무래도 이제는 거의 적응이 다된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굉장히 리허설 때도 웃으면서 편하게 잘했던 것 같고 이제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또 앨리스 분들이랑 또주니어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는데 또 이제 끝이라니 많이 아쉽고 뭐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아마 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요? 어오어에 와주신 우리 앨리스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저 이만큼 열심히 준비했습니다. <웃음> 네, 좀 알아 알아주세요. 알아달라고 말하는 거예요. <웃음> 네, 알아주시고요. 네, 항상 건강하고 따뜻하게 입고 밥 맛있게 먹고 가볼게요.